할렐루야 아멘 예. 하늘의 운송수단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하늘의 운송수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물건을 나른다든지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가려고 하면 두 다리로 옛날에는 가고 조금 더 발달돼서 말을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운송 수단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이에 엔진이 개발에대해서 자동차를 타고 먼 곳까지 갈수 있고요 더먼 데는 제트 엔진이 또 개발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이 있고 또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배를 타고 가는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렇게 운송수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메신저들이 있고 영적인 운송수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다니엘은 평생의 소년 때부터 포로생활하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날마다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을 다지고 또 생각하고 또 믿음을 다지고 우상이 강력하게 있는 그 나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그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뭔가가 와요 뭔가가 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에는 두 가지를 통해서 컴퓨터가 유지가 되는데 첫째는 하드웨어라는 것이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뭐냐 하드라는 말이 딱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만져져 뭔가 만져질 수 있는 장치가 뭐냐?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딱딱한 기계장치. 이게 하드웨어라고 래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겉으로 볼때 눈에 보이는 딱딱한, 만져지는, 눈에 보이는 기계장치인 하드웨어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하드장치는 모니터, 손으로 손가락을 누르는 키보드, 또손가 이렇게 움직이는 마우스 컴퓨터 자체 본체 이런 것이 있는데 진짜는 속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배우잖아요 조금 썰렁하면 히타 좀 틀어 놓으세요 히타 틀지 말고 히러를 들으세요 히러를 <웃음>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딱딱한 장치 하드웨어가 있지만 진짜는 속에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그 작은 섬세한 부분에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가 또 있어요 내부에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는 그걸 소프트웨어 라고 해요 소프트, 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오늘 무슨 컴퓨터 강의 시간 같아요 해 보세요 하드웨어 하드를 외우세요 <웃음> 요새는 뭐 컴퓨터 다잖아요 요새는 컴퓨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핸드폰으로 다해 지금은 조금 더 있으면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기억 장치 머리로 눈으로 생각만 하면 눈앞에 화면 모니터가 뜨고, 뭐가 뜨고, 생각과 뇌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장치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세탁기라든지, 또그 외에 모든 TV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으로, 자동차도 인공지능으로. 제가 차를 모르고 가면 그 차가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연결돼가지고 인식을 해요 나는 날씨가 추우니까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팍 앞에서 저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뭐야 저 히터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히터가 금방 안 나와요 히터 눌러도 금방 안 나와 차체 내장되는 여러 컴퓨터 기능을 통해서 그 뭐지? 아이고 내가 이제 난 이제 컴퓨터가 고장났네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해서 나와요 공기압이 오른쪽 앞바퀴가 공기압이 어느 정도지 인 왼쪽 앞바퀴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 왼쪽 뒷바퀴 그러면서 공기압도 다 나오고 문을 열고 딱 타면 내 허리에 맞춰서 의자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면서 목에 들어가는 목돌림에 들어가는 목받침대도 자동적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고 허리가 너무 쏙 들어가면 허리에 보통 하나 누면 허리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허리가 무리가 되니까 허리에 맞춰서 공기가 들어가요 에어가 들어가서 에어백처럼 공기주머니가 만들 허리를 받쳐주게도 하고요 차를 탈 때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야666 나오겠다 핸드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른손에 666 이마에 666다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과 함께 뭔가 응용을 할수 있는 응용체제가 있어요 내부 작동이 되면서 제어하고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연결시켜서 제어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음.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이렇게 해라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벌써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실행하도록 막지져 해요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기계들에게 데이터로 프로그램해가지고 하면 사용자가 알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쭉 보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영혼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고난을 속여서 여러 가지 압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왕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왕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주셔 컴퓨터에 깊은 것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지식을 계속 다니게 막 주시는 거야 그 비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충명과 입술의 능력과 막 엄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이 막 설치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받으면, 성령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받으면, 받을 때 은사를 사모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로고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거기에 감이 되는게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장치들이 우리에게 막 신겨지는 거예요. 코드가. 믿습니까? 코드가 신겨지면 남들이 모르는 것이 생각이 나고 남들은 할수 없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명철한 것이 있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감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헬로야. 그러니까 겁이 없어. 담대하고, 지혜롭고.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예지력이 생겨요. 세상말로. 예.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 있게 돼요. 어떻게 왕이, 강력한 왕이, 핍박자 왕이, 포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집하밤 꿈을 꾸었어 모르겠어 회사가 나면 다 죽여버린다 근데 그 왕을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기회를 주시면 말미를 치칠 주시면 제가 그 사실을 내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들먹이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을 들먹여야 돼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년 때부터 작심을 했어요 다니엘아 너 작전기도를 하여라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미국에 가면 미네수다 미국 북쪽에 몽족교회가 있는데 몽족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베트남 사람도 마음껏 죽여 인정 청소할 수 있어요 라오스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변방의산 꼴짝이, 꼴짝이 꼴짝이 그런 데를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족 번식을 많이 해야 돼. 자식을 자욱지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여자를 만나는 눈이 이렇게 높다. 내가 남자를 만나 눈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는 나를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고 딱 봐가지고 괜찮으면 그냥 그러면 같이 그냥 결혼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안 맞으면 어떻게요? 자식 버리고 또 버, 자식 그냥 내버려 그냥 그냥 버리고 그냥 또 다른 여자 다른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런 고아들 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아이들이간 데가 그런 고아들 한명두명 모어 어느 목사님 이 모으다 보니까 관광하러 가다가 산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한살두살세살 살, 살, 다섯 살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한명두명 명 있다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백명 대형 정도가 돼 버렸어요. 몇명 데리고 와서 아우 불쌍한 어린애들 내가 뭘걸좀 줘야겠다. 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커져 가서 고아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제가 선교를 할때 우간다 아주 외곽에 갔더니 돼지우리 같은 데서 얘들이 한어 10여 명 있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흙밥 먹고 한끼한 한 끼가 하루 한 번밖에 안 먹는데 그게 컵에 물 끓여 가지고 하얀 가루 넣어서 풀풀몇개 넣어서 그냥 마시는 게 이게 하루 한 개야.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에다가 또 풍토병 있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뭐야? 알고 보니까 에이즈 걸려 가지고 그 아이들이 포려진 상태에서 그나마 십여 명 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 피숑 말랐어요. 정말 비자말랐어 뼈만 남아서 선생도 못 먹어서 다 떨어진 운동화에 ABCD 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냥 나무로 운막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바닥에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 애들 거기서 있는 거예요 코 흘리고 밤에는 추운데 이들이 막 기침하고 덮을 것도 없고 지나가면서 거기 잠깐 들렸다고 어떻게 코 끼어가지고 이렇게 구아원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전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내가 원한 것 나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자 여러분 주님의 일도 보니까 우리가 5조 원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5조 원이 생겨서 막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더 보니까 그죠 가진 것은 없어도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나눠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산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거 거짓말 거짓말 내가 복을 많이 벌어서 하겠으면 거짓말 거짓말 그럼 어떻게? 지금 내가 갇있는 환경에서 도울,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들을 수 있으면 드리고 섬길 수 있으면 섬겨 그게 최선이에요 그거 할렐루야 돈 벌어서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돈 벌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갇있는 환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베풀고 섬기고 혼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마음이 끌리건 안 끌리건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마음이 갈 때만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끌리면 혼신하잖아요 마음이 끌리면 드리고 그러나 진짜는 다니엘은 나라 없는 소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 터키 변방에 쿠르드족 있잖아요 쿠르드족 크루드족. 쿠르드족이 막몇 천만 명 돼요 쿠르드족만 이천몇백만 명 된,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쿠르드족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서 미국 편에서 열심히 싸워서 i s 에들막 i s 테러스를탁다 몰아내었어요 근데 미국이 나중에는 손을 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몽족들도 우리나라 베트남 가가지고 전쟁이 월남전쟁에 었잖아요베트콩도하고 월남 근데 전쟁할 때 미국의 CIA편에서 몽족사람들이 많이 도왔어요 근데 미국이 졌잖아 전쟁에 그래서 철수하는데 몽족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베트남사람들 완전히 전멸당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몽족사람들을 철수하면서 다 군함에 그 배에 다 태웠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몇천명 몇만명 아마 될걸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자유의해서 호주로 갈 사람은 호주로 가고 미국 갈사람는 미국으로 가고 유럽 갈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민주 국가에서 이렇게 몇 명씩 나눠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라가 없으니까 정말로 저들은 학대받고 유랑하면서 사는 민족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0몇 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고 전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처음에는 무심코 기도를 해서 뜻을 세워서만 기도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약해지거나 더러워지면 안는데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채식을 열두간 먹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모든 몽조 지혜 총명 지식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할렐루야 자 똑똑한 친구들은 학교 다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것도 있지만, 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요, 선생한테 질문을 할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할줄 알아요. 네. 선생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육하원칙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감동하잖아요. 다른 애들이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서 하고 핵심을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한다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단 받은 종들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단 안 받을 때 연단 받지 못할 때좀 무지하고 내가 좀 무식할 때는 깊이 깨닫지 못해요 남을 배려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좀 나아지면 이런 사람도 보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섬겨야 되겠다 폭이 좁은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대접할 때도, 섬길 때도 항상 여러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먹고, 만만, 만만 보고 배리면 어떡하지? 음식은 배불리 먹을 때참 좋더라.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 여러분 음식집 식당에 보면은, 맛있게 하는 식당은 또 가잖아요. 그죠? 제가 뭘 좋아하면, 궁중삼계탕 좋아해요. 궁중삼계탕. 궁중 들깨 삼계탕. 그,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식당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궁중 들깨 삼계탕 하면 대박 날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아, 또 유튜브 나가면 또 엄청 또 광고해 주는데, 그 식당. 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궁중 들깨 삼계탕 집이 있는데 엄청 장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3000원) (4000원) 이게 아니야 그고 조그만 거 거기는 오직 삼계탕 약병아리 같은 거 조금 더큰거 들어가면 (3분) 이내에 나와요 (3분) 이내에 삼계탕이 팍팍 빡그 뚝배기만 끓어가지고 쫙 나와요 반찬도 다른 거 없어요 생 오이를 긴 거를 그냥 네토막 길게 네 토막 이렇게 딱 넣고 전주, 전주, 순창, 고추장, 그거 딱 갖다 놓고,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계탕 뜯어 먹으면서, 소금, 그거, 오이, 고추장, 그거 해가지고 그냥 뜯어 먹는데, 그냥, 노골노골한 뼈다리까지 그냥 다. 건물 주인이 장사 잘 되니까 딱 봐, 아 야, 이놈들 봐라. 장사 잘하네. 새해 올려도 되겠다. 터무니없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를 올렸는데 에이씨 나간다 너무, 너무 올렸다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간지 아세요 청라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 그 주인이 또공중 삼계탕을 하는데 그 옆에다 세를 얻어가지고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하나에 만삼천 원인가 만오천 원인가 사람들의 매 터져요. 저녁 8시쯤 일찍 문 닫아버려 그냥 점심 저녁에 그리고 먹고 바로바로 바로 사람이 내가 딱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여기 가면은 이 식당이 잘 되네 목사가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이 거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또이 식당이 잘 되네 이 냉면집이 잘 되네 저기 잘 되네 저기 저기, 저기. 야. 그러니까 막 이 사업의 마인드가 또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목회 마인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막 너무 지질해. 일용직으로 가서 아침에 부랴부랴 아침에 가서 또 일하고 저녁에 또고또 잠자기 바쁘고 똑같이 바쁜데도 오너가 돼서 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복받기 원하면 아멘합시다. 그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니 같은 경우는 왕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왕의 말을 듣고 노하기를도디하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요 말몇 마디 딱 하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뿌려요 니말 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내가 너무 과했다 내가 너무 심했다. 이 꿈에서 가시면 다죽여버릴 거야 그러다 왕이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애면 생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생각만 하십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미를 주십시오. 대답하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똑똑 떨어지게 기억해요. 뽀뽀해 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한다니까요 감칠맛 나게 말을 잘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 를 뭔가를 코드를 차고 심어요 지혜 코드를 심지 은혜의 코드를 심지 부드러움의 코드를 심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도 거기다가 또명철하고 거기다가 또똑똑하기까지 하고 그것도 거짓말이 하고 뻥튀기는 말이 아니라 적재적수에 필요한 말을 착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모든 내용이 다 나와있고 기도를 그렇게 해왔어요 소년 때 이런 기도를 위해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오늘 9장, 10장, 11장으로 쭉 넘어가면 90이 되는 나이에도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고 그 기도의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영적인 메신저를,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고 저 천사를 보내고 천사가 넘도 지혜가 또 다른 지혜 위에 지혜가 있고 지혜 열 개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속에 백 개의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천 개의 총명이 있고 만 개의 똑똑함이 있고 또 꿈을 다 해석해버리고 들어 꿈을 자기 꿈을 말하는 것도 해석에 축촉축 되는데 말하지 않는 꿈도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겉의 몸은 하드웨어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날 우리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아요 오장육부도 있지만 우리 몸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dna가 코드가 얼마나 많은데 기질이 다 다르죠 똑같은 O형이고 A형이고 AB형이고 B형이다 할지라도 다 틀리게 나만의 고요한 그 개체성을 가지고 나만의 그 자율성을 가지고 나만의 아주 독특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이거는. 이거는 자 그런데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생활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지고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기 세상전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에는 없는데, 그 은행에만 미션 자금이네, 미션 자금. 선교 자금이네, 그 지점만. 요즘 은행에 가서 1억, 2억 융자밖에 얼마나 어려운데요. 담보를 제공해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소리를 해 가져가면 교회는 더더욱 안 해줘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소리만 준비하면 목사님 우리가 다 해드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실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계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돼? 다는 안해준대 지금 36억이 필요한데 아니 50억이 필요해요 인테리어 전까지 4층만 쓰는 게 아니라 3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몸이 막 달았어요 12월 중순까지 이 건물 주인 쪽에 이제 계약서를 드리면 자 우리 이쪽으로 가기로 했다 드리면 적어도 1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또. 나간다 곧 나가겠습니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곧 됩니다 곧 됩니다 이사 곧 나갑니다 곧 나가면 이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내가 사모님한테는 갈 거다 화를 내고 부활을 지르고 이렇게 해도 나가서는 절대 화를 안 내요 제가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야 아니 이중인격자인가 다중인격자인가 그래서 우리 자연스도 집에 가면 왕노릇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야 남집사님 그러지 않나 왕노릇하면 쫓겨나지 사랑이야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지났지만 지금은 그러면 대갈통 소리 들어요 무서워 지금은 야 주나 그러면 개줄 그러면 왜 개아빠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개, 자식도 개, 개사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말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한 20억 가까이 이용자가 나오는데 나머지 실제로 건물을 사는데 그 상가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36억에서 3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가서 쇼을을 얼마나 다쳐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한테 한번 걸리면 뼈까지 다 추려버려요 저는요 이 건물도 다섯 번 교회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회장 만나가지고 점심 사주면서 살살 달래서 구슬려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깨끗이 쓰세요. 그러고 해줬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일이 네. 90이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말세 70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쫙 이야기해 줘. 다니엘이 3일 에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날아왔어요야내 종이 금식하고 있다 저 90일 넘어서 21일 동안 아무것도 못고 금식하면 저 죽는다 아직 죽을 때 아니다 이스라엘에 다니엘과 같은 종이 있어야 된다 빨리 가거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문답이 되었다 다 내라 깨달아라 마지막 말일에 대해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과 같으냐 컴퓨터 내장 부품 소프트웨어보다도 가장 종교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영향력이 미치지만 교회도 영향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향이 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같이 보셔 기도는 가장 정교하다 가장 세밀하다 가장 심오하다 가장 쉽다 그게 가장 쉽다 공짜다 그리고 단순해요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막 역사하고 핍박하고 공포심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대해서 공포심을 더 느껴요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더 두려워해 거기다가 성령의 불을 덜지면 더 무서워 해 더 번만 공격하려고 그래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장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자 두려움이 생기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비밀스러운 소프트웨어 또 다른 코드 능력의 코드를 심어 주려고 이렇게 질병이 오는 것도 허락하고 스트레스하고 망하게 일붙이일 것도 다 됐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단다 사람을 붙일 것이다 물건이 올 것이다 아멘더 크게 해야 돼두손 들고 쌍손 들고 밝혀지 들고 아멘했니까 능력을 받을 것이다 오전은 줄 것이다 로또 100개 당첨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통과의래 통과의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 받고 거듭나면 기본적인 고난이 있어요 기본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기본으로 늙으면 따라오는 병듦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기에 정말 딱 좋은 통과 의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 성도님은 이 땅에서 땅에 있을 때 어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국 백성들도요 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니까 예, 저는요 부끄럽지만 이런 질병에 걸렸고 이런 지병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두고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런 능력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이 땅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니까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의제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할 때는 시작부터 막 초전박살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쫙악 기도를 막 부수면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최초의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시험했을 때 제일 먼저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해주시고 모든 지혜와 명차와총명을 하나님이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놀라잖아요 나이가 몇살안 되는데 10대 중반 밖에 안 되는 녀석이 이렇게 심오한 지혜로운 말을 하다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도 보니까 친구들도 몇몇이 보통 친구 아니야 왜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러죠 친구 잘 만나라 소년 때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소년 때는 진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친구 만나세요 사춘기 때 잘못된 친구 만나면 인생베리잖아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을 자자손손 주님 단일과 같은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새가 같은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죄종이 되지 않아니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초의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역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해야 주님 나라에 갈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또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데 배울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 소년 때까지 그 남미 호랭교 영향,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일찍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형제들이 나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10대 중반 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는 6, 7살 때 내가 교회를 나갔고요. 그것이 시야시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운명처럼, 하나님이 내게 운명을, 뭐,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목회자로 가게 됐고, 거기다가 목회자로 갔어도 내가 해야 될 혼신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찌감치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직접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딱작정기도에 응답 받은 그 응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기도의 맛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철야 기도까지 금 지금 해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또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 예,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온갖 종류의 유혹과 서한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사람들은 도망치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과 개인의 고난 속에서 유일한 통로 운송수단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왕의 제일 낳기는 참모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계사의 정복자들이 바뀌어도, 단일은 경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주육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처럼. 주님, 영적인 영역의 운송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도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성전이 진입해 는 물질의 축복도 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생업도 윤택하게 할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겸해지게 하여주시고, 성도들이 다포개 복을 더하게 하여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경험을 다들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오너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업을 갖게 하여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금까지 연단 받았다면 이제는 연단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한 예물을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